안녕하세요 클레이 카카오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에서 잡은 피카츄의 메이킹 스토리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몸통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몸은 머리와 다리 일체형으로 만드시는 게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머리에 주둥이 부분을 잘 살려주려면 꾹꾹 눌러줘야 돼요 이게 팽창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은 가라앉기 때문에 항상 아래는 머리보다 좀 작게 만드셔야 되고 이 배쪽 부분도 꼭꼭 눌러주셔야 돼요 이게 마르면서 부풀어 오르거든요 자 보시면 연습했던 피카츄인데 얘는 좀 너무 크게 만들었더니 배가 볼록 튀어나왔죠 이렇게 마르면서 팽창을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귀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방향에 따라 예, 기본이 표현되죠 이렇게 공격하는 피카츄는 비스듬히 뾰족하게 세워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번개 쏘는 피카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우면서 뒤로 제, 어, 제껴 <웃음> 눕혀야지 이런 공격하는 감정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테티브 피카츄 할때 만들었던 앤데 얘도 약간 비스듬히 그래서 귀여움을 표현했고요 자그 다음은 꼬리도 중요한데 꼬리는 끝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설명이 다 끝났는데 <웃음>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